네. 자기 원하는 자리로 제자리 여기로 왔습니다. 어떻게 어, 어떻게 앉아야 되지? 직원이 아, 지원이, 원한 지원이 원한 거기 자, 앉아. 아. 반반 채팅. 비주얼 비주얼 음. 여기로 모여라. 비주얼 비주얼 음. 여기로 모여라. 어, 여기로 비주얼. 비위스민 이제 원킬 센터. <웃음> 형딱 센터 안내요 어깨 펴고. 일단 얼굴은 참... 우리가 이긴 거요 자리로, 자리로 이겼습니다. 음. 자리로 승리를 했고요. 어. 일단 처음부터 이겼네요. 응. 저절로. 안자입니 승자들? <웃음> 승자들 승자들 승자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둘, 오, 반대전환 <웃음> <웃음> 와, 아, <웃음> 조금, 조금, 좀 아프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하나, 둘, 셋. 됐다. 전 들어왔어요. 음,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오. 응, 음, 구구 해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빨리 들어봐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 들어가셨습니다. 어, 두. 아 예. 들어 지금 대유리 형이 쓰고 있어 대유리 형이. 대유형 지금 1 분에 한 이거 이거 쳤어1분 만에. 아 여기는 일분 만에 너의 패스들 아니면 어 아, 보낼 수 있구나. 대 <웃음> 답. <웃음> <웃음> 아니 이건 아니 <웃음> 아니 이건 <웃음> 이건 아니죠? 아, 내시야이 이게 있어서 찍은 거야. 아 애플 못 쓴다며요? 아, 사진은 똑같네쓸수 있는 걸 써야지. 찰나 이거 쓸수 있지. 왜? 이거 도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다 평소 단톡에 대열이 형밖에 얘기 안 한다 그래 단톡에 대열이 형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대열이 형 미사일 어깨 만들었다. 밥 시킬 사람. 너 어, 맞아. 밥밥 시킬 사람. 사람. 시킬 오늘, 사람. 오늘, 운동했다. 오늘, 오늘 운동했다. <웃음> 오늘 운동했다. <웃음> <미사일 없게 만들었다. 웃음> 오늘 미사일 어깨 만들었다. 오늘 풀업 스무 개 했다. <웃음> 늘 답장 아무도 없고. <웃음> 어, 오늘 미사일. 지난번에 그한채 방에 미사이 없게 만들었다고. 대유 <웃음> <자유이 웃음> 형이 열심히 어깨 운동을 하고 화장실에서 오늘 어깨 운동했다 이래서 보냈는데 네. 네. 그 누구도 답장이 없었어. <웃음> 아 다음 날까지 없었어요. 맞아. 맞아. 아, 다음 날 스케줄로 수류을 네. 당한. 맞아. 수류를 당한. 역성 최고인데. 아 어? 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허치 인명성이에요. 아치가 인명성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숨기긴 했는데 <uckle forty of laugh> 이거는 뭐 전해졌죠. 저 용이해. 저 용이해. 이유. 이유, 이유 지방 이유 들어가자. 항상 축구 박스가 돼. <웃음> 블루투스 노래를. <웃음> 소리 타는 기러 꿀! 아이, 진짜. <웃음> <웃음> 이 정도면 9대1 아닌가요? <웃음> 아니, 심지어 나 요새 조용하지 않아? 어, 아, 이런 오해하신다니까? 저 숙소에서 노래 안 부릅니다, 응. 여러분. 숙소에 네. 노래 안 부른다고요? 아니, 노래 안 부릅니다. 노래를 안 부른다고요? 작업실에 많이 있으니까. 개 똥맞는 기하이라고 아, 부른가?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지면 어케? 규칙이 있어. 게임은 또질수 없지. 어. 펌필업 뮤직비디오에서 주찬이가 보고 있던 일정표에 적혀 있던 2 6일에두개 응?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야, 아, 유튜브 찬스인데. 내가 그런 걸 봤어? 빠빠빠빠빠빠 빠. 뒤야, 뒤야 회사는 좀 뒤야. 회사 좀 뒤야. 승미 저기서도 개여운척하네어 이쪽이 찐야 이쪽이.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어, 이건가? 어 아, 이건 대유령 아니야? <웃음> 뭐 일정 빠져 있어. 처음인데 한데? 내가 봤을 때. 나저 아까 저스튜디 있지 않아? 민지민지입니다. 민지입니다 우리 찾았다 이 것들. 너희들. 딱 보네, 딱 보네. 너희들. 딱 보네, 딱 보네.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어, 왜 저기 민지. 됐다. 저이스 나이스! k 아, 부티코 네. 선물 드립니다. m e 가 졌다. d i 가 졌다. 선물 드릴게요. k o 바이 k a t u 지 선물 선물로 어, 선물 하 a 선물 하 i d u 바이 s i k a 지 u b i Dukosi. Katubi, Dukosi. Katubi, Dukosi. Katubi, d u 가 o s i Katubi, d u we've heard that we are on a billboard chart so thank you for all the fans in all around the world so w e l l be on the stage soon so stay tune thank you so m u c h Yeah. それが日本のローハンボンもうもうずっとますのであの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少しだけ待ってい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wow. yeah. wow. yeah. wow. 지범이 사투리밖에 없지 않나? 네 어. <웃음> 이렇게 놀아 아. <웃음> <웃음> 오 뭐야? 승민이가 <웃음> 약간 애교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승민이 형 애교가 진짜 아저형 진짜 애교 응. 그거 얘기해야 돼 <웃음> 최근에 라면을 같이 끓여 먹는데 계란을 깨야 됐었어 라면에 계란 넣으려고 음. 근데 계란을 계란 똥 계란토. <웃음> 계란아 진짜 이거 아, 진짜. 리얼 아, 이리 아, 아, 나 진짜 성름 오는 거들 진짜 리얼이야. 아 진짜 리얼. 아니 약간 슈임세 취임새 그냥 <웃음> 아, 그럼 보여 줘야지. 보여 줘야지. 아니 이거 보여. 여저 보여줘. 어. 보여줘. 계란토?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웃음> 이렇게 한 거지? 더귀엽했잖아 우리한테는 귀엽게, 했잖아. 우리한텐 귀엽게 하고, 방송에서는 귀엽게 안 하네. 나렛 <웃음> <레슨> 들어오지 말래. <웃음> <웃음> <웃음> 싫은데 없지는 <함> 않데. <웃음> <안> 싫은데요. <웃음> 주민아, 평소에도 멤버에게... 그치 많이 당하지, 평소에 어, 너가... 지, 이건 우리도 안 볼게 우리도 안 볼게요 어, 이건 이건 저희도 안 보겠습니다 네. 같은 팀이지만 안 보겠습니다 네. 봐도 되는데? 이정준 씨 어디에 먹자고 싶은지 난 적어도 침대지 <웃음> 여기 긴바닥이니 <웃음> 계속 꺾일 텐데, 이거. 근데 이거. 지범이가지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거지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뽀잉잉 <뽕> 자, 애교 킹 대열 킹 대열, 킹 대열 <웃음> 좋아, <웃음> 킹 대열, 고고아 <웃음> 어, 진짜! <웃음> 와. 저희가 더킹받을거같데킹받애 어오는 이병아. 아. <웃음> 아안 돼. 안 돼. 이거가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데. 이거 업그레이드 같은데. 아 제발. 아 제발 킹 받을 거 같은데 이거. 조심스럽게 <웃음> 얘기할래요. 아. 어... 아 진짜 미쳤다. <웃음> 역시 킹은 킹은 역시 역시 킹어 승훈이 좀 푸시업 한순푸시업 갑시다 <웃음> 가능하지? 오 보여주나요? 오 보여주나요? 가하나 있어봐 ㅋㅋㅋㅋㅋ 안 됩니다. <웃음> 못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불가능이었습니다. 예. 아. 아. 음 <웃음> 어, 게임.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내거왜안보 빨리 찍어. 다시 뭐, 다시 뭐, 다시 뭐. 하나, 둘, 셋. 다시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빨리 찍어,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찍어. 다시 뭐, 다시 뭐, 다시 뭐. 빨리 기대. 아, 하나, 둘, 이거. <웃음> 아 빨리 찍어. 잘고이 거. 이겼다이아잘나오려고 아. 시간 끌다가 아 이거 인정 돼요. 이거? 아니 그런데요? <웃음> 아 이거 인정 안 되지 않아요? 이제 윙크라긴 했으니까 이거 잘 찍자. 잘 아, 찍어 봐. 감사했어요. 불고 이제 어, 그 그거 이제 필터 좀 괜찮게 들어된 걸로 찍어 보자 고 자, 찍어 보자고. <웃음> 아, 진짜, <웃음> 그만 좀! 아, <웃음> <그만 줘. 웃음> 아, 그만 좀! <줘. 웃음> 아, 좀 예쁘게 찍어주던가, 길게 찍어주던가, 말다리처럼 찍어놓고 지금. <웃음> <웃음> 아,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어쩔 수가 없어. 막. 잘 찍으라고,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잘! <웃음> 캐릭터 <웃음> <재밌게> 찍었네 <웃음> <웃음> 오케이, 인정 비키이 인정, 인정 45까지 있었나? 자, 이제 하나씩 붙어봐 40 넘어서는 뭔가 안 쓰게 돼 당첨이다 <웃음> 당첨되면 <웃음> 당첨되면 인증샷만 남겨라 상대팀 멤버들이 골든차이드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 일단 대열이 형은 응. 그러니까 마라톤을 것 같지 않아요? 마라톤? <웃음> 마라톤? <웃음> 대열이, <웃음> 마라톤 대열이 형이 약간 구을 같아 한꺼번에 정리해줘야 대열이 형 전문직은 못할려나? 나는 뭔가 한국에 안 살았을 것 같기도 해 해외에 나갔을 맞아. 것 같기도 해 맞아. 마라톤 하는 거대이대이 그... 대열이 형마라톤집 사장 어때 마라톤 는 마라... 태그 백수 <웃음> 아, 한번 했어요. 태그 백수 뭐야? <웃음> 아니, 백수가 아니라 백수인 백수. 거. 야카트레이더카트레이더이 아. 아, <웃음> 고민 고민. 고민. 고민. 고민. <웃음> <웃음> 많아, 많아, 많아. 아, 남 네. 스탑빌딩. 아, <목시> 아, <목시> <it>. 아, <목시> 아, 아 인포메이션이 뭐야 이게? 오빠, 오야저 자주 가니까. 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야. 아, 오렌지족이 뭐야? 부모님과 돈 쓰면서 그거? 화려한 소비생활을 <웃음> 즐기는 사람들. 완 오렌지족. 아, 예, 재밌어. 신인 농사꾼. 고고. 게임 고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하니 모를 것 같긴 트형 니아트형. 니아 재현. 재아이형 재현인데, 니아트형. 니아재아 니아트형. 니아트이아 니아트형. 니아트 아니, 어해요 난, 난, take it, 태그, 태그, 태그. <웃음> 이거, 말로 보내주시면 안될까까 이거. 아,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무도못 아니, 다니지범아네 아니, 아 이거, 이건 아무도 못 맞춘다. <웃음> <잘한다>. <웃음> 야, 김지범이네. 아이고, 맥빵이야. 아, 김지범 김지범이네. 이거. 아, 딱봐도 김지범, 김지범. 아까 들었을 때는 저 재현이었어, 저건. 재현이야, 무조건 재현이야. 지연. 무조건 재현이야. 오케이, 지범 재현으로 갑니다. 자, 우리의 정답은 바로바로 승민이 바로 아, 바로 시민. 아니라 어? 지범입니다. 지범. 지범. 좋았어, 짜. 억양이야, 억양. 사투리가 있어. 저희 팀 정답은 대열! 대열이라고? 네. 네. 네. 대열 육성으로 들어가 육성으로. 안녕하세요. 들어가, 육성으로.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골차들의 찐찐 톡방 아, 이거 대열이 형이 정아 저거라도 저거라도 이걸 이걸 사준다고? 약간 좀 자극적으로 가야 되니까 자극적 아, 자극적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가야 적으로뭘 사줄지 뭘사지 모르는 거야 어. 이걸 사준다고 <웃음> 이걸 사준다고 이걸 사준다고 아아아 가비 정, 정석으로 가자 골차들의 찐찐 톡방 아. 이거 대열이 형이 정아 저거라도 저거라도 아 저거 안 가? 골차들의 찐찐 톡방 어 대열이 형 걸로 갑시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재밌었어. 아, 말투, 아, 어떡하지, 이거? 아, 말투, 어떡하지?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웃음> 안녕! 바이브뭐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다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니브 파이브 파니브 파이브 파이브 니이니 파이브 파이브 마스크 파이브 파이아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아브어먹었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먹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파 야, 이게 여기 있다고? 와. 저 다음 영상이잖아, 저기 야, 엄청... 야, 이거 이미 봤어. 아, 이건 봐야지. 오, 저게 이건 요즘 봐야 와. 돼. 가장할때 저게. 무조건, 무조건 봐야 되 이거 봐야지저거이거안 <웃음> <웃음> 보면 큰일 나지 큰일 어, 나 그러니까. 재밌다던데, <웃음> 이거. <웃음> 아, 이거요? 오, 저거 꼭 봐야지, 저거. 봐야 돼이거는안 어. 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아, 봐야 돼. 꼭 봐야 돼. 저,